민희는 어? 아, 이제 결혼하자 뭐야? 그래가지고 지금 정인이는 20분 뒤에 오고요 저는 지금 미리 여의도 여의나루역에서 보기로 했는데 지금 국산빌딩 쪽으로 와가지고 꽃을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일단 꽃을 좀 차러 갈게요 안녕하세요. 저꽃 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보련데요? 몰라가지고 조금 파스텔톤 이런 거 좋아해요. 하 아니면 그냥 이런 걸 진... 이런 걸 하면 포장을 없이 어떻게? 네 그렇게 해서 받는다. 제가 한 5시 조금 넘어서 가문갈거 같고 네, 아무튼 저는 이제 저희들이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늦을 거 같아요 조금 혼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약간 감동 주는 그런 늦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 그런 거였어? 하는 그런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한번 좀 늦게 가려고요전 주고 정진이가 예전부터 커플링 얘기를 꺼냈을 때 보면 진짜 결혼할 때 맞추고 싶고 조금 더그 의미를 조금 더 무겁게 두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또 오래 만나기도 했고 조금 더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더 신실하게 잘 만나자 라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병인한테 좀 깜짝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반지 후수도 막 어떻게 막 몰래 알아내고 막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가지고 알 수도 있고 혹시 눈치채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병인이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병인이가 저보다 늦어가지고 시간대원 중입니다 헬로! 언니일상에준현입니다 병인입니다 <웃음> 네. 여기지 오늘은 우리가 뭐 하죠? 물고기 보러 가요. 아, 상어 네. 보러 가요. 상어 있어 있겠지. 아쿠아리움인데 네. 상어 같은 데아아 그럼 저희는 오늘 아쿠아리움에 갑니다. 오늘 우리가 왜만난지 알아? 왜? 널 위한 선물이 야내어뭐 있을까? 아. <웃음> 그나 식당도 알아봤어. 괜찮은 집을 찾았어 어디? 음식이야요리 <웃음> 비쌀 것 같은데? 조금 인당 3만원 <웃음> 비싸지 않아? 밖에 그러니까. 나 m a <웃음> 사... 3만 5 n i m a n is every word. But t o 이 a y Danga, near the m o u n t a 니 n Not only a second. I love you. n 먹어 d 나 먹어. know. I don't k n 요 w I 너무 힘들어요 오늘 <웃음> 만나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왔다 갔다만 한거 같지 구슬 빌딩 가지? 가서 어떻게 보려고? 어떻게든 봐야죠. 또 아직 나에게 동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보면 날뛴다고. 눈 낚시기만 해. 조심하라고,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라고. 내가 더 조심하라고. 알겠다고. 어, 마스크 잘 쓰라고. 이해 나라고. 이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이제 이제 상어예요? 아니야 이거 어떻게 상어야? 엘리게이터가 야, 바닷속에 들어오는 느낌이죠? 오, 오 이거봐 이거봐 이. 왜왜왜 이렇게 귀여워? 해염치는 거막 와. 와 거북이 이제 혐신. 오 피우는 거. 오얘너 너쩐다 수륙양용차구나 네가 안녕. 애기 안녕. 어 찾아봐. 안녕. 어, 오, 싫어. 자세 뭐야? <웃음> 오, 오! 이 콩, 콩만 있어. 진짜 커. 대박이다. 엄청 크다. 엄청 크다. 이거, 이거. 어, 뭐야, 이것도. 오, 이거. 어떠신가요? 진찐씨 아주 흥미로워요. <웃음> <웃음> 와 대박. 와 이거 뭐야? 와. 거의 뭐재트이야 <웃음> 달라고요 안돼 한, 한 번만 하자 안돼 얘네가 너한테 기죽어 <목소리> 자 저희는 드디어 아쿠아플라넷을다 보고 재밌 나갑니다, 나갑니다. 나는 지금까던 가수 확인 중에서 나 아, 제일 좋았어 아니었는데 어. 그 인어가 너무 어, 맞아. 좋았어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제 빌딩입니다 여기 언제든지 놀러오고 싶으시면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고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매일 아침 이렇게 지나 드는 곳인데 여러분들도 하나가 즐기시기 충분할 겁니다. 연락 주세요. 좋다. 아, 이제 우리는 현강으로 갑니다. 여기서 육선빌딩 화장실 가기 무모해? 나 혼자 지지 마, 오래. 30분 안에 갔다 올게. 응. 안 갔다 오면은 10초 방, 뻑뻑한데. 대학교. 미나 대학교 나 대학교. 대학교. 가마. 혜빈 어디야? 이제 갑니다. 드기어 <웃음> 네. 아, 전사전만더 있어. 알았어. 와주까 일로... 아, 아, 네, 나 캔디 크러쉬 하시나요? 에휴. 어. 나 캔디 크러쉬 하고 있었어. 캔디 크러쉬를? 아. 아, 뭐야! 갑자기? 서프라이즈야? 왜? 서프라이즈. 뭐야? 헐. 진짜 생각도 못했지. 아이고. 서프라이즈. 영상 보면 알 거야. 내가 어디서 하는지. <웃음> 지금 사고 온 거지? 아니 언제 샀어? 영상 보면 알 거야 나중에 뭐야? 나어 꺼내는 거 뭐야 나오 언제 오는지 알고 있었는데 <웃음> 아,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어, 솔직히 이번, 이제까지 받은 꽃 중에 제일 이쁜것 같아 어. 너가 좋아하는 파스텔톤으로 사, 해달라고 선물하는 거 있어 하는좋아잖아널 위해 준비했어 진짜로? 얼헐 아. 대박 우리 앞으로 더 예쁘게 만나자 와 진짜로? 내가 물어봤던거 뭐야? 아 진짜 생생신말 <웃음> 말이 안나 와 뭐야 너무 이쁘다 나도 생이 처음였잖아 나도 처음인지 나를 며, 며칠을 속인 거야? <웃음> 거의 한달 속였지, 지금? 원래 오빠가 원래 맞추는 걸안 좋아해서 며칠 동안 나를 속인 거야? 원래 실반지를 갑자기 맞추자고. 그래가지고 뭐 실반지를 맞출 거면 난안 <웃음> 맞추겠다고. 내가 이거 호수 하아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? 아니, 공부하는데 자꾸 잠깐 반지집을 가서 맞추면서. <웃음> 실반지 맞출 거면 안 맞출 건데. 이럴 줄은 몰랐다. 그러니까 네, 그게 그렇게. 딱 맞네? 근데 왜 낮은 안 맞지? <웃음> 어. 그때 부었, 부었나 송이? <웃음> 그런가 봐. 아 그리고 여기에 라틴어가 써져있어. 뭐. 에테르나 내가 써있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, 영원. 심플한 거 좋아해, 나 근데 결혼 반지는 좀 화려해야지. <웃음> 자, 밥 먹으러 갑시다. <웃음> 안녕. 고마워. 자, 밥 먹으러 가자. 어디? 일식지. 일식지? 인당 35,000원 가야지 한 3일 굶으면 <웃음> 돼어 내가 사줄게 너가 저녁사 인당 3 5 0 0원너잖아장을게요제첫플링이에요저한번 아... 해본 적 없어요 마음에 들어요? 네너무 사랑해 oh, I love you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이게 바로 정인이가 한 저녁이다 <웃음> 와이 이, 어물보수 잘 먹겠습니다 전복을 한번 먹어볼게요 <웃음> <웃음> 너무 많이 먹었어요 시, 시, 진짜 식포 케이크 나거요 배구린데 그 뒤로는 다섯 개인가 더 나요. 이제 저는 또 수원에 내려가야 되고요. 네, 이제 여기서 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안녕까지니다에또만나요 안녕. 결혼하자고 한척할 진짜 어떻게 맞는 해 되나? 어? 상관없어. <웃음> 연기하면 돼. 너 하고 싶은 대로 아 근데 나 너무 그선물로볼것 같은데? <웃음> 어? 결혼자 뭐야? 오늘? <웃음> <웃음> 가자. <구청으로>. <웃음> <웃음> 야, 없는데, 아이, 감사합니다. 수 감사합니다. 네. 오케이. <웃음> 어, 와 진짜 알 내가 물어봤던 <웃음> 거야. 와, 아, 진짜 완전 찐찐. 말말이안나 와, 뭐야! 너무 이쁘다. 나 커플이 처음 왔잖아. 나도 처음이지. 어.